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빈하늘미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일름 겨 불러 보내 찬바람 불어와 옷깃슬며 미우다 후회가 또 와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죠 내 모습 모두 거치신가 이제 그리운 것을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서 성이 다옛사람 생각에 그길찾아 같이 광화문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は 아, 두 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마음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. 사랑, 그대 모습, 영원 속에 있네.